미드 루시안닌가 혹시? 그런거 같아요 아 루시안 데 사일러스 할 때? 보르노 피즈인가? 아저스 타 오케이 <웃음> 춤추는 거봐 진짜 피한테 가. 아에에에에 진짜 피한테 <듯> 같아 <웃음> 이정도는 <웃음> 쳐줘야지 윈드메 바로 그냥 개꿀이거든 아 뭐야 미드가스야뭐뭐뭐에어환너 많이 심해 너도미드가스하다 야야이 <웃음> 네 머리는 장식품인가? 이 <웃음> <웃음> 네 머리는 장식품인가? 이리 <웃음> 와야지. 뭐야? 모데카이저 목소리가 들렸어 방금. 너는 훨씬 더 쓸모있겠구나 그랬는데 나한테? 너는 죽는 편이야 훨씬 더 쓸모있겠구나 그랬는데아 <웃음> 어, 앞부분 잘못 들었어. <웃음> 완전 반대 말이 나버렸네. <웃음> 잡았잖아. 이 싸바라해. 제자. 음성 같은 게 와주고. 빡빡빡빡. 복수야. <웃음> 보여 주는 거야? 지금? 맞아, 이거. 네보 없어? 패패 응, 있으면 가능하지. 펑 뭐야? 쪽가 있다는 소식? 소식. 니 정다. 미니는 필요 없다니까. 그냥 탑만. 뭐블 미딩은 쓸모가 없어. 봐봐. 야, 빼, 빼, 빼, 빼. 네가 더 쓸모 없어, 이 알리스타야. 어쩌? 너 덮어 우유도 거고. 안 나오잖아. 난 아무리 떠봐 우유 안 나와. 들린 말은 아니지. 묶여 있는 유제. <웃음> 너니 네 손도 봐. 목이자리가지고. 아, <웃음> 니네 손도 묶여 있잖아. <웃음> 니 그러니까. 네 손, 니네 손, 니네네 손, 니네네네네네네네네 손, 니손등 뭐라고? 아 묶여 있다가 가지고 씨발 묶여있는 유제 오데카이라가 나 조용한데로 끌고 갔어 어머나? 뭐? 녹턴이 바텀이야 아 뭐야 이거 서포트 차이 아니야? 아니네 <웃음> <웃음> 아니네 <웃음> 육심을 이렇게 <깨. 웃음> <웃음> 뭐야 메이드 차이잖아 뭐무에서 <웃음> <웃음> 차이잖아. 어, 이득이 나했네. 아, 참. 왜 그랬대? 상대가 나니까. <웃음> 상심하지 않을게 음. 쪽으 파는 거지닌가을 아니, 그래도 용화에 빠져. 오! 네, 네, 네, 네. 오! 가 <웃음> 나이스. 들어갔어. 그데 솔킬인데 왜 네가 와서 먹냐? 도망 못잡을뻔 했잖아 나 봤는데 아니야 녹턴이딱 와서 녹턴공팍 그런 느낌 모르냐고 녹톤 바텀에 있었다고 다 예상하고 있었다고 아. 근데 왜 보고있냐고 거짓말 할수 있었는데 <웃음> 블루 먹으려 너 블루 주는데도 왜 안먹냐고 저도 안먹으면서 왜 정붙수 시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나같게오데카드가 없어졌어. 근데 내 뒤에서 나올 것 같긴 한데, 욕심내서 아방패도못먹었네 아, 아 여기는 어머야, 왜 이렇게 들려? 얘... 아, 또내 거... 야, 야, 야, 야, 야, 장난 아니 야, 아뭐델 개쎄다고 말이 되냐고 이게 그저 킹데카이저일 뿐이라고 그대한테 약간 레넥톤 이상급이기 때문에 아지 스킬 써도 많아도 안난다고 아아 아 큐가 아, 아, 있는 줄 알았는데 데포로못 먹었어요 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데포만 돈이 너무 많아요 살면 레전드 안 레전드 본상관인데 그게 나랑 넌 나는 뭔 상황인데, 방구나 먹어 죽 내정 그림 아, 방구 끼고 싶다. 와이이 wow. 차리 차리 차리 차리 차리 차리 차리 차리 차리 차리 차리 차리 차리 차리 차리 차리 차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걸 뭐. 아, 따라가네. 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지거이 어.. 이 와, 정말 피했으면 이겼는데. 뭐하냐, 나. 오. 모데카 이길 수 있습니다. 불피면. 궁 있고, 불피면. 이거 나오면 진료 없을 것 같은데, 정어저 음. 녹통궁 있으면다 해볼만 했는데. 저거. 다 왜? 리얼. 다 잡을 수도 있었는데. 공한번더 썼습니다, 모델공 와 뭐야? 징크샌딩이야? 모대칼질왜잘렸어 나, 나랑, 나랑 궁 두개로, 모대공 두개로 나랑 싸웠어 아 어? 어, 어떻게 된거야? 그냥, 그냥, 모대공 시간이 끝났는데 그냥, 나, 내가 한번더 썼어 아 계속 그냥 안 나오던데. 아좀 모델 없이 썼구나 그냥. 음. 먹을 생각이 <웃음> 없었구나. <웃음> 아 모델 <진짜>? 일러그. <연구에> <웃음> 어. 누구야? 나 아니야. 아 지금 죽어서 이거. 막럼 뭐하지? 득혀버려버릴 아, 거 아니야? 예쁘럽다. 어. 난 일코원데.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절대 보자해. 야, 나한테 달리라고 잘 됐어. 오오오, 다시 해봐. 오오! 오! 야야 지금 계속 서 아무 문치지 마. 또 들어갔네 뿌리풀킬 또 뺏어먹네 또즉벽개를 뺏어먹는거야 <웃음> <웃음> 어우 지금까지 그래도 사람이 변데미가 있네 나바위게 양보해줬어 아너 알리스타인줄 알았네 <웃음> 뭔가 <웃음> 깊게 생각하고 있었어 왜 줬지? <웃음> 풀템인가? <웃음> 여러가지 생각을 했지만 넌 카밀이었구나 물어봐? 나 이만큼만 주라 이거 100원만 벌게 해주라 킹포 하나만 킹포 하나만 그냥 주라 야, 야, 빨리 지갔다 오게 오? 들어가나? 아미드모여를 아, 누가 했어? 아 이게 미드모여를 누가 했어? 그라가스미드모여 그만하라는데? 미드모요? 니가 해봐? 어, 모르겠어 뭔가 제, 제 처, 제가 친걸 말로 하면은 뭔가 이해되지 않을까 했는데 야야 바로.. 김날쓴것 같은데 걸어봤어? 야 우리 우리 어떻게든 기싸움 이겨야 돼 밀어 밀어붙여 밀어붙여 뭐라고 나공럼 끊을게 파이사 부러져 파이사 부러져 텔 타서 내가 텔 타고 오면은 하는 게 없는데 계속 이겨 이거 밀 이게머리쓰라는건뭐네뭔뭔요서어리서 멀리서 멀가 네가, 네가 뭔데 리서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멀이서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멀